이건 캠핑카 창문입니다. 사이즈는 500 곱하기 1100이고요. 자, 이건 몰딩이에요. 캠핑카 창문 대고 설치는 몰딩이고 어느 정도 기는 조절할 수가 있겠죠. 1 0 m 정도요. 몰딩 치고 캠핑카 이건 저렴한 제품이에요. 창문 중에서도. 좀 저렴한 제품이고. 열면은 열어볼까요? 짜잔. 이 비닐 씰어돼서 가지고 지금 불투명하게 보이고요. 비닐은 바꾸면 됩니다.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어요. 짜잔.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올렸다가 내리면 완전히 닫혀질 거예요. 닫을 때는. 담금장치가 4개가 있네요. 요건 창문이고요. 창문에 함께 설치하는 블라인드와 보기장입니다. 블라인드, 블라인드부터 내려볼게요. 자, 블라인드 내리면 이런 느낌이에요. 밖에서 본 거, 좌에서 본 거, 블라인드 내렸고. 이제 플라인드 말고 무기장을 한번 해볼게요. 무기가 탁! 자석이네요. 자, 이제 무기장을 친 느낌입니다. 차 안쪽, 차 바깥쪽에서는 이런 느낌. 이거는 차 안쪽에 설치해주는 거고요. 이상 캠핑카 창문이었습니다.